네 안녕하세요.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배당맨을 만들고 있는 웰컴씨라고 합니다. 네. <웃음> 음, 네 오늘은 1월 결산을 월배당 다이어리를 통해서 해보려 합니다.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? 뭐뿅 저는 1월 월아 1월... 이렇게 앉아보세요. 1월 2일. wm 1.54 1월 2일 igm 0.64 아 그리고 네뭐 이런식으로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도 좀몇개돼 가지고 미리 적어 놓은 걸로 바로 갈게요 얍 yep. 짜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럼 이제 마이 인포 탭으로 가면 이렇게 빠밤뭐 이런 이쪽에는 이제 어 방금 적으신 그 티커를 이쪽에도 적어주시면 그 티커에 해당한 배당금을 이 테이블에 맞게 이렇게 쭉 자동으로 적어주니까. 이 티커는 한 번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히스토리에만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2월 달에는 어 히스토리에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1월 달에 제일 많이 배당을 준 것은 메인이네요 메인 아 메인은 월배당이기도 하고 뭐 믿어 도심치 않죠 근데 아 여기 오와 애플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c 애플 이 이거 애플인데 그 사과 애플 이폰 애플이 아니고 이 호텔 호텔 리츠 라고 생각하시면 되 e 요 얘도 리얼티 인컴 이 e 뭐 리츠의 대표 주자 l 메인과 더불어서 이거 두 개는 p 아 이거 세 개는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총합은 74.86 달러 가 됐네요 네 이번 달 월급 <웃음> 1월달 월급 74.86 달러 이게 지금 1.1 버전 인데요 제가 뭐 뭐를 조금 넣냐면 세금을 몇 프로 할수 있게 넣어서 이 세후 금액을 알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뭐 어좀더 기능을 추가해서 다음번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뿅뿅뿅뿅뿅뿅뿅 뿅. 뿅. 뿅. 뿅. 뿅. 뿅.